현재 방송 녹화 시간이 5월 6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 조금 전인 5월 6일 토요일 새벽 3시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특보 내용은 강풍경보는 전남 흑산도 홍도 울릉도 독도이고 강풍주의보는 전라남도 거문도와 초도 경상북도 영덕 울진 평지 포항 경주 경상남도 통영 거제, 남해, 제주도의 제주 산지, 부산, 울산입니다. 또한 홍우주의보는 경상남도 거제와 부산, 울산에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5월 6일 새벽 3시 30분의 기상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광동성의 남부지방을 거쳐 서 산동반도 인근에서 한반도의 서해상으로 이동해온 저기압으로 인하여 많은 비가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산동반도에서 건너온 저기압은 한반도의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을 하였으며 이 저기압에 이 강한 남풍이 불면서 이 제주에, 이 제주 산지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8호 태풍 바비를 포함하여 이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은 기존의 한반도로 향하던 태풍과 저기압이 상륙을 자주 했던 지역이고주후 이번 중국 산동반도의 강력한 저기압이 북한의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을 하면서 향후 태풍의 길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올여름에 발생할 태풍의 길이 북한의 황해도 옹진반도에 만들어졌다면 이는 매우 안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봐야합니다. 과거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했던 태풍들로 인하여 이 경기도와 충청도, 이 전북 일부 강원도에는 강풍들이 불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 2023년 여름에 태풍이 한반도로 올 경우 황해도와 경기 북부 서해안 사이로 상륙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5월 6일 새벽 4시 기준 유럽중기예보센터 e c m w f 의 예측을 해보면 한반도 전역에 강수대가 머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은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산사태 등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5월 7일 일요일에 제주도 지역과 일본 휴슈 지역에 강한 강수대가 지나가면서 제주도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기상청 GFS와 독일기상청 아이콘은 5월 7일 강수대는 한반도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예측이라도 시상예측은 변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해야하겠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중국 산동반도의 저기압이 한반도 서해안을 지나가면서 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중국 산동반도로부터 온 저기압은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을, 상륙을 하였습니다.